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성입니다 오늘은 호흡이 안 되는 이유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 방상잘 들어보시고 아, 꼭 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호흡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어, 일단은 피가 그러니까 혈액이 안 돌아가고 있다.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된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폐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폐의 움직임과 혈액순환은 굉장히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모든 피는 어간이 어, 간과 폐를 통과해서 폐에서 산소를 만나서 심장으로 이동해서 심장에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쫙 이렇게 피를 쏴주거든요 위로도 쏴주고 밑으로도 쏴주고 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심장에서 이렇게 콱 이렇게 밀어내는 피가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 나가 못 나가요. 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이런 이제 병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심장에서 피가 못 나가면 폐에서 심장으로 피가 이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심장에서 피가 못 나가면 결국은 폐에서 심장으로 피가 이동해야 되는데 폐에서도 정체 현상이 벌어집니다. 피는 계속 폐로 들어오는데 못 나가 그러면 폐가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축이 안 되면서 호흡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공기가 안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현상이나 나중에 보면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쇄성 폐질환, 폐확장증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폐렴이나 여러 가지 폐질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를 왜 호흡이 안 되는가? 이유는 진짜 너무 명확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겠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건, 그건 틀린 방법이에요.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잘 움직여야 돼. 그,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혈관은 커져버렸고, 그, 예를 들어서 다리나 복부 혈관은 커져버렸고, 상체나 목, 팔, 이런 혈관은 좁아져버려요. 그니까, 내 몸에 어떤 혈관은 커져 버리고 어떤 혈관은 좁아져 버리면 피가 잘 이동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론 큰 데는 피가 잘 가죠 근데 좁아진 혈관으로는 피가 못 통과하니까 자꾸 이제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걸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물론 고혈압 저혈압 그 개념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피가 멈추느냐에 따라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고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단 고혈압 환자나 저혈압 환자나 동일하게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병, 병명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사실은 이제 뭐 공황장애다. 이런 분들도 공황장애, 혹은 굉장히 추운 날씨.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의 혈관이 수축 현상이 벌어져요. 긴장하면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되니까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온몸에. 그죠? 추운 곳에 가도 혈관이 수축이 돼요. 추운 곳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많죠 콧물이 나거나 뭐 하여튼 몸이 차 가지고 꼭 경직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혈관이 수축되면서 또 피가 안 통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피를 잘 통하게 하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몸을 잘 움직이면 피가 돌아가고 피가 돌아가면 폐가 움직이면서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혈관이 어디가 커져 있는가 하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주로 복부 혈관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부 혈관은 보통 이렇게 구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머리를 계속 떨구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창자가 진짜 아랫배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걸음걸이나 다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 다리를 계속 사용하죠. 그렇죠? 다리를 사용하는 거는 혈관의 압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은 모세혈관이고 대동맥, 대정맥 들 혈관의 압력을 이용해서 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리 혈관은 누구나 다 커져요. 대신에 다리 혈관은 커지고, 이 얼굴 혈관, 목 혈관, 팔 혈관, 어깨 혈관은 다 좁아들기 시작해요. 나이를 먹으면 이 윗부분이 다찌그러져요 그죠? 얼굴이 내려앉고 다 그래도 돼요. 그리고 아랫배는 툭 튀어나오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상하 비례칭 아래쪽 혈관은 점점 커져가고 복부 혈관과 다리 혈관은 커져가고 이 윗부분의 혈관은 좁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 내가 어느 쪽을 잘 움직여야 호흡이 잘 된다라는 이제 대충 대략적인 개념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을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폐가 조금씩 커져 있어요 한쪽 폐만 커져 있을 수도 있고 양쪽 폐가 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피가 못 빠져 나가니까 폐로 들어오는 피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게 무게에 의해서 내려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되면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막 온몸에 이제 간에도 이제 압력이 올라가고 막 췌장에도 압력이 올라가면서 온갖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몸을 잘 쓰시면 굉장히 많은 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는 상하 비대칭 뿐만 아니라 좌우 비대칭이, 오른팔, 왼팔, 오른쪽 라인, 왼쪽 라인, 좌우 비대칭이 또 동시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신청을 하시고 뭐 장길성 폐의 좌우 비대칭, 얼굴의 좌우 비대칭 어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고 어, 그렇게 알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팔하고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팔하고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자잘 보세요 자, 팔을 여러분 어떻게 흔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호흡이 안 되고 있다 답답하다 여러분 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팔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좀 불어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자, 가볍게 부는 거예요. 자, 팔하고 머리를 한 10번 정도 흔들고 자, 팔을 골고루 흔들어 주세요. 뭐 복싱 동작 해도 되고. 자, 자, 손가락도 움직이고. 자. 지금 당장 호흡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는 게더 좋아요. 자, 누워서 해도 도움이 돼요. 자. 자 팔을 과 머리를 한 10번씩 흔들어주고 바람을 불게 되는 겁니다. 자, 바람을 가볍게 보세요. 자, 바람을 자이렇게 계속 흔들어주는데 바람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불고 나면 더 이상 바람을 안 불어도 돼요. 대신 흔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람을 10번에서 15번 정도 불고 난 다음에, 그니까, 러 팔과 머리를 10번 흔들고 바람을 한번 불잖아요? 그니까, 러이 동작을 한 10번에서 15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바람을 안 불어도 된다는 거야. 대신에, 자, 이빨을, 자, 송곳니나 어금니, 어금니가 좀, 뭐, 덮어 씌웠거나 이런 분들은, 생이빨그 그니까, 그니까, 덮어 씌운 거나 땜, 땜빵, 땜질을 한게 아니고, 뭐, 임플란트 한 이빨이 아닌, 자기, 자시, 자기의 이빨을 딱딱거리세요. 그러니까 덮어 씌운 걸 자꾸 딱딱거리면 떨어져 버려요. 빠져버리니까, 임플란트도 상해버리니까, 자기 이빨을 이용하세요. 자기 이빨이 제일 튼튼해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이빨을. 자, 바람은 안 봅니다. 자, 천천히 해보세요. 자, 어깨도 하고, 지금, 자, 다리와, 다리는 지금 멈췄고, 지금 상체. 그 왠가면 여러분들이 이 몸이 여기 보면 이제 이 폐가 양쪽에 있고 심장이 여기 왼쪽 상단에 있고 바로 밑에 위장이 있고 이 위장 위 앞부분으로 간이 있어요. 근데이 횡경막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 윗부분과 아랫부분 창자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 구분이 되고 심지어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위로 올라오는 혈관이 하나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하나 있어요. 대동맥이. 그리고 또 심장으로 돌아가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나 있는데, 자,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지금 점점 더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빨을, 그냥 이것도 동일하게 그냥, 이빨은 한 다섯 번 흔들고 한번 툭 쳐주세요. 자, 이빨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설명드리긴 좀곤난데 여러분들 뭐 믿고 하셔야지 어쩔 수 없어요. 가스가 잘, 목에 들러붙지 않고 좀잘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가스가 상대에서 이게 올라와요. 머리를 흔들고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 아래 턱하고 위장하고 식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답답한 바람을 한번, 가끔씩 한번씩 불어주세요. 자, 바람을 한번씩 불어주시면. 자, 조금 쉬시고. 잘 느껴보세요. 자, 쉬면서. 호흡 상태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숨은 쉬어져요.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첫 동작이 이거야. 첫 동작이 이건데, 자, 누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누워서 할수인 있는데, 누워, 누워서 하실 때는 이렇게 다리를 모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리를 모아야 피가 잘 빠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피가 여기서 멈춰버리네요. 다리를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든가, 손가락 움직이든가, 계속 움직여 보세요 계속 움직이면 피가 돌아가면서 호흡이 돼요 여러분들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막 운동장에서 막 뛰면 막 숨이 가쁘죠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 팍 움직이면 이게 자동으로 막 공기가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숨이 막알아서막 탁탁탁 끓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호흡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아니고 그거는 호흡이 너무 잘 된다가. 그러니까 폐가 너무 강하게 수축팽창, 수축팽창, 수축팽창하니까 막 계속 공기가 하, 하, 하. 폐가 지금 수축팽창하고 있으니까 하, 하, 하, 하. 공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혈관이 무너져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온몸의 혈관이 수축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긴장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 되거든요 어. 상식적으로 그 우리 온몸의 혈관은 그러니까 모세혈관 이제 대동맥, 대정맥은 깨끗해야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30m 그런데 모세혈관까지 다하면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약 13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3만 킬로미터 상상이 됩니까? 13만 킬로미터가 일순간 이렇게 긴장을 오래 하면 착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 심장에서 피가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요. 심장에서 피가 못 나가면 폐가 탁 멈춰요. 수축 폐는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해요. 평창할 때 공기가 들어왔다가 수축할 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지는 건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갑자기 옷을, 옷을, 차갑게는 옷을 차갑게 입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몸을 너무 움직이는 거 귀찮아하는 분들 몸을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혈관이 수축이 돼요 왜? 아내 주인은 평상시에 몸을 잘안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굳이 아, 히, 혈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구나 이러니까 자꾸 쇠퇴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심장하고 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우스갯소진지말 이런 말을 합니다 흔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라 후, 바람도 불고 이빨도 딱딱거리고 바람을 너무 자주 불지 마세요. 그러니까 팔을 한 10번 흔들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좌우 비대칭 오른손잡이로 오랫동안 살아버리면 나이를 먹으면 전부 다 오른쪽 비대칭이 생겨요. 오른쪽 머리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머리는 피가 빠지고 오른쪽 오른쪽이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피가 다 내려앉는 거야 오른쪽 다리 혈관이 더 커지고 오른쪽 배가 아프고 오른쪽 폐가 내려앉고 이런 식의 좌우비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왼쪽은 혈관이 좁아지고 오른쪽은 혈관이 커져 버리면서 좌우비대칭적인 호흡곤란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그 동영상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장길성 폐의 좌우비대칭 그런 그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셔야 근본적인 치료로 갈수 있는 거예요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아, 여러분들이 아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 정리가, 개념 파악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이 공부도 싫다. 그냥 그럼 하지라는 거야. 팔을 흔들고 팔을 10번 흔들고 바람 한번 불고 이걸 한 10번 정도 10번에서 열 15번 열 정도 해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번씩 이빨 딱딱 거리고 또 중간중간에 바람 한번 불고 싶을 때 불고 바람을 너무 자주 안 불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빨 딱딱 거리는 것과 바람 부는 걸 중간중간에 섞어주시면 이제 가스가 잘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가스가 안 빠져나가고 식도에 꽉 차버리면 또 폐가 안 움직여요 이 식도 팽창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막 가슴이 막 탁탁해져 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빨 딱딱거리고 바람이 벌어지라는 거예요 한 번씩 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 로 그러니까 오른팔 힘이 왼팔에 비해서 너무 강하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세번 내지 네번 정도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왼팔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 문지방 같은 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문이잖아요. 문지방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 모퉁이를, 자, 왼팔이에요. 왼팔을, 모퉁이를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몸통을 이렇게, 이제 계단, 계단 같은 데 이렇게 잡아도 돼요. 계단 세로봉, 세로막대 있잖아요. 이걸 거기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팔을 이렇게 쭉 펼쳤다가 당겼다가 펼쳤다가 당겼다가 펼쳤다가 당겼다가 펼쳤다가 당겼다가, 펼쳤다가 당겼다가, 펼쳤다가 당겼다가. 이 운동을 하루에 한번할때한열 한 번에서 열 다섯 번씩 하세요. 그러니까 왠가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로 오래 살게 되면 왼쪽 라인, 왼쪽 머리부터 시작해서 왼쪽 목, 왼쪽 팔, 왼쪽 가슴, 왼쪽 배, 왼쪽 다리까지 혈관이 다 좁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중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아보면 좌우 비대칭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분 정밀검사를 하면 좌우 비대칭 검사를 해요. 아이 사람은 오른쪽 라인에 혈관이 커져 있구나.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 왜 하겠습니까? 좌우 비대칭이 분명히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우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살아가면서 오른손잡이로 오래 살았으면 왼손잡이로 좀 자꾸 무거운 거들 때도 왼손으로 좀 쓰시고, 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좌우 비대칭이 점점 심화돼가는 걸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을 흔들고, 그러니까 숨이 안 쉬질 때 흔들어 보세요, 그냥. 흔들면 숨은 쉬어져요.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다, 이러면, 머리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대 머리는 냉철해야 되잖아, 그죠? 머리로는 문제를 해결하대 팔은 움직이고 있어라는거 자, 걸어다닐 때는, 정원에 손탁 꺾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거 제가 농담사아 그래요. 이게 자살액이다, 자살행이 다리 혈관만 계속 커져갑니다. 걸어다닐 때는 어떻게 하든 자꾸 팔하고 머리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걷고 나면 숨이 잘안쉬어거예요근데 팔을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자 머리도 흔들고 다리도 조금 높이 들면서 학교 운동장에 가면 공원에 운동장에 가면 이렇게 걷는 사람들 이 있죠 심지어 물병에 손 잡고 손에 물병 잡고 이렇게 걷는 분들도 계세요 똑똑하신 분들이야 명철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할일 없어서 거기 나와서 그렇게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확대히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니까 몸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가서 몸동장에서 걸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리 혈관이 너무 커져 있는 분들은 오히려 걷기가 또 나쁜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누워서 파는 데가 아까 누워서 하는 동작이 오히려 호흡곤란이 심하신 분들은 누워서 이런 지렁이처럼 꿈떡꿈떡꿈떡 그래도 피가 돌아가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손가락을 까딱까딱 까딱 해도 피가 돌아가요 발도 까딱까딱 까딱. 그러니까 몸을 숨이 잘안 쉬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몸의 신체 각 부분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자 누워있다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앉아있다 어깨라도 달썩달썩 여러분 이렇게 해도 경동맥에 가서 피가 머리 쭉쭉 올라가거든요 자 바람 불기 이빨 딱딱하기 조금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호흡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를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팔과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라고 했죠 그죠 한 10번 10번에서 15번 정도 바람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 10번 흔들고 바람 한번 10번 흔들고 바람 한번 이렇게 해서 바람을 10번에서 15번 정도 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다 바람 굳이 이제 이렇게 계속 안 불어도 돼요 그냥 머리 흔들면서 이빨 닦다. 이렇게 하면 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 저게 되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하는게 답답하면 일어나서 해도 됩니다 네. 자. 자, 이거 파워 워킹이에요. 파워 워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해보세요. 그러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해요. 숨이 가쁘다라는 거는 호흡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숨을 헐떡헐떡헐떡 뜨는 거예요. 폐가 움직이면 자, 이게 강하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숨이 쉬어져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몸에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면 더 효과적인 거는 팍 누워버리는 거야. 탁 누워서 어떻게 해? 탁 누워서, 뭐, 다리를 이렇게 모으든가, 팔을 가볍게 꼼지락, 꼼지락, 머리도 꼼지락, 꼼지락, 가끔씩 이렇게 뭐, 물장구 치기도 하고, 다리도 이렇게 하고, 꽝투도 이렇게 하고. 이 동작이 되게 좋아요. 바람을 한 번씩 불고, 이러면 숨이 가빠져요. 폐가 움직이니까 숨이 쉬어진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공황장애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우울증이 심하다.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극심한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혈관이 수축되게 만든다는 거고 혈관이 수축되면 피가 안 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고, 피가 순환이 안 되면 폐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폐가 안 움직인다는 것이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네. 이렇게 하고 하루에 한세 차례 정도, 어, 오른손잡이는 왼팔을 이용해서 한, 한 번할때1 5번 정도 당겨주는 걸 하루에 세번 정도 하세요. 1 5 번씩 세 번이면 45번이, 45번이죠, 그죠? 어, 45번이니까. 세번 해도 괜찮고, 네번 해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하세요.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쪽 혈관이 갑자기 커지면, 몸살이 와버려요, 몸살이. 우리 운동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해버리면, 몸살이 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기 체력을 고려해서, 뭐, 하루에 두번 하다가 나중에 세 번을 올리든가, 세번 하던 사람은 나중에 네 번을 올리세요. 네번 하던 사람은 나중에 다섯 번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뭐, 한달 텀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 점점 왼쪽 라인 혈관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커져가기 시하고 하여튼, 호흡 불량은 사실은 이게 뭐 고혈압하고도 직접적인 고혈압이나 저혈압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쪽 혈관이 좁아졌느냐를 여러분이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등 혈관이 너무 좁아져 버린 등에 근육이 다 빠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깨가 쑥다 빠져 버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이 쑥 빠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목이 가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따라서 이게 고혈압 저혈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약해진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고 강. 강화 강한 부분은 굳이 강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여러분, 움직이시면, 팬은 움직인다. 지혜롭게 움직이세요. 파워워킹 했죠. 그죠? 파워워워킹도 했고, 누워서 하는 동작도 했고, 앉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내서 그냥, 좋아, 내가 한 20분 동안 움직여보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20분 하면 쇼크나 쇼크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숨이 어딜까 움직이면 숨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그, 그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아 호흡이 좀잘안 된다.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언제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팔과 머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빨 딱딱 파워워이 머리를 생각하세요 생각하는데 건전한 생각을 하세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세요 딱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면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하루가 있으면 이 하루를 뭘 생산해낼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정이 할일 없어요. 내 어떤, 어떤, 세미나에 오는 학생한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꼭 하루에 한 번씩 집안 물걸레 들고, 집안 청소 한번 해요. 숙제로 내요숙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소 한번 함으로 해서, 온,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대견해 하시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게 창이 창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흔드는 게시간이 무가치하다 이렇 생각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호흡을 잡아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다음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건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서내 몸이 살아나니까 이건 분명히 내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니까 이거 시간 아깝다 귀찮다 이래 버리는 사람은 결국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하루 이거 많이 합니다 누군가 기다릴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깨도 하고 머리도 하고 막 두피 마사지도 하고 탈모 치료법 올려놨잖아요 그죠 두피 마사지도 하고 두피를 막 움직이는데 머리가 나요, 그죠? 팔을 움직이고 두피를 움직이는데 머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생각을 하고 좀 건전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 발전되는 생각을 하시고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면 안 돼.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물걸레 잡아. 청소하든가 아니면 집안 정리를 하든가 뭔가. 아니면 도저히 할일 없으면 집 밖에 대문에 나가서 앞마당이라도 한번 쓸든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기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호흡은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화불량, 극심한 소화불량에 걸리신 분들은 좌우비대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세미나에도 나오셔야 되고, 배워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단순한 호흡 불량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소화도 잘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움직여보세요. 움직이면 피가 돌아갑니다. 하여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호흡불량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 이름은 장일성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연계동영상 몇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 도움이 되실 동영상들도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